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한참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바람은요 우리의 이 연애가 오래 이어져 가기를 바라고요 이 연애가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연애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도 많이 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래서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요. 이 연애를 정말 완벽하게 잘해내고 싶다는 라 그런 욕심이 드시나요? 그런데 이 연애를 정말 완벽하게 해보고 싶다는 라그 욕심이 우리의 연애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도 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내가 볼때내 주변에 연애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그게 나는 너무 궁금한데요. 그 연애를 정말 잘하려고 하는 비법이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지 않은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두 사람이 서로 함께 만들어 간다는 것일 텐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요 상당히 간과하고 연애를 시작하고요. 혹은 지금도 진행 중이실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이 그걸 바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완벽히 맞춰주면 그 사람이 좋아할 거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연애는요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퍼펙트하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 연애가 100% 잘 되는 건 분명 아닐 거라고요 오히려 가끔은요 내가 상대방에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 생각이나 노력들이요. 우리 둘 사이에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남자인 나는요. 내 여자한테 완벽한 남자로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요내 여자에게 아주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는 너한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보여주는 완벽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시죠. 그 노력과 열정은 분명 바람직한 건데요. 그리고 또 여자 입장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요 기분 좋고 나라는 남자를 인정해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좀 돈이 없지만 내 여자한테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라 생각 때문에 가끔은 무리를 했어라도 내 마음은 너한테 이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그걸 내 여자가 알아줬으면 좋겠죠. 사실은 요즘 너무 바쁜데 내 여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그 여자를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요 나는 이 연애를 정말 멋지게 완벽하게 해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남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요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열정과 노력들을요 1년 후에도요 10년 후에도 그대로 지속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연애 초반에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걸내 상대방도 이해하지 않을까요? 우린 다 그런 거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쩌면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변명할 준비까지도 잘 하고 계신 걸까요? 물론, 여자 입장에서도요, 초반에 열정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주는 남자의 모습을 고맙게 생각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 열정적인 모습들이 식어가고 있을 때, 내 여자는요,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남자가요, 여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뜨겁게 달려가는 부분들은요, 같은 남자들 입장에서는요, 왜 그런지 우리끼리는 이해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내 여자친구가 요 처음부터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해서 내가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다라는 나는 이 연애를 완벽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분명 나는요 완벽하게 하고 싶었고 그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했던 거기 때문에 하늘로 우러러 부끄러움은 없어요 근데 내가 간과한 부분은요 그런 완벽한 모습이 오래가지 못하면 결국에 이 연애에 독이 될수 있다는 라걸못 봤다는 거죠 열심히 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누구라도 지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내 상대방 입장에서도요 그걸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상대방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줄어드는 순간이 됐을 때 자기 마음이 나라는 사람을 향하기 시작했을 때 줄어드는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나는 못했다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불안해진 내 여자가 자기의 서운한 감정을 조금 표출을 했거든요. 근데 나는요.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이 연애를 위해서 완벽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나는 완벽해지고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 여자친구가요. 나한테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게내 완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스스로에 대한 불만족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라는 모습으로 내 여자한테 또 보여주고 싶어서요 나는 지금 이 완벽함을 깨고 싶지 않아서 여자한테 변명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내 여자친구는요 내 변명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 마음이 그러하니까 이런 내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요 자꾸 변명을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완벽하게 하려고 했던 거기에 흠집이 생긴 것 같아서 마음이 찜찜하니까요. 이렇게 완벽해지고는 싶었는데 사실은 흠이 생기거나 금이 가고 있는 아쉬운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걸 인정할 만큼 내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완벽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이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서운하다고 느껴지는 그 말이 나한테는 너무 충격적이고 억울해요. 그렇게 또 나는 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그래서 합리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호하기위한 감정으로 몰리면서 내 상대방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상대방의 이해심이 부족함으로 공격을 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나는 지금까지 계속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왔다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나 혼자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해왔던 것 뿐이죠. 근데 이게 정말 또 그렇게 완벽하냐고요. 그 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우리 연애를 슬슬 망쳐가고 있어요. 만약에요. 처음에요. 내가 경제적인 부분이 좀 어려웠을 때요. 이런 부분이 좀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너한테 충격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하고 해보고는 싶다. 내가 여유로워진다면 그때는 뭔가를 해줄수 있겠지만 지금 내 상태가 이러하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고 나를 만나 준다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 행복할 것 같다 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완벽해지려는 게 아니라 부탁을 좀할수 있었다면요. 그때 남자인 나는요. 내 여자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여자는요. 물론 나라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고도 인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내 여자친구는요. 네가 나한테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오니까 그 마음이 진실대 보이고요. 그 모습을 자기도 도와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연애가 오히려 더 순탄하게 갈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요그 여자친구는 요이 사람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속내를 드러낸다는 그 부분에서 나와 의사소통이 잘될수 있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더 좋은 점수를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 남자들은 요 여자한테 완벽해지려고요, 멋지게 보이려고요. 속으로는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 잘 맞춰가는 척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다라는 나 혼자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좋은 남자라는 건내 상대방에게 가식이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싶다고요. 물론 남자인 나도 요내 변명을 위해서 할수 있는 말들이 참 많아요. 너라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노력한 거다. 그걸 몰라주는 건좀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할수 있겠죠. 그런 내 마음을 네가 알고 있다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식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줄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나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엔 어됐든 지금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요. 처음에 완벽하게 보여주고 그렇게 시작이 잘 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잘하려고 한거 맞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지친 것도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여자친구가 요 조금 아쉽다고 서운하다고 나한테 말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나는 계속 완벽해지고 싶다고요. 결국 내 여자친구에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애썼는지를 보여준 건 맞는데요. 진짜로 나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적은 없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연애를 완벽하게 다 만들어간다고 라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의 연애를 삐걱거리기 시작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내 여자친구는요. 내 남자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노력해주는 그 모습이 참 고맙고 좋아요. 그런 남자에게 고마움도 표시하고요. 응원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요. 내 남자친구가 너무 많이 해오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거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순간도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 해주길 바란 적은 없었는데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내 여자친구도 요 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자기도 어떤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내 남자친구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어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 남자가 자기와 함께하면서 내 남자도 즐거워하고 자기에게 기댈 수 있었으면 그 남자의 삶에 여자인 나도 공헌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모습을 그리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남자들은 요 여자에게 밥을 사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도 하면서도요. 한편으로는 그런 밥 사주는 모습을 여자친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여자분들은 요이 밥을 그냥 얻어먹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자인 내가 산다고 말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밥을 사줬으니까 조금 이따 커피는 내가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정답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내가 만나는 여자도요. 나하고 연애를 잘해보기 위해서 퍼펙트한 여자가 되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여자들도요. 나와 동일한 문제에 봉착하겠죠. 내 남자에게 완벽한 여자가 되어주려고 하다 보니까요. 내 남자가 금전적인 부분에 부담을 갖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 먼저 계산을 하기도 하고요. 남자가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 자기도 뭔가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또 여자 마음속에 요 어쩌다 서운한 감정이 들어도요. 내 남자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혼자 참고 넘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겠죠.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요. 우리는 완벽한 연애를 위해서 서로가 완벽해지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둘이 서로 애를 많이 쓰고 있네요 근데 어느 날내 남자가 지쳤을 때 또는 내 여자가 서운하던 것을 참다가 터졌을 때 우리는 서로가 요 완벽하게 해보려고 했던 그 노력에 데미지를 입으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그 완벽함이 깨진 것에 아쉬움이 되니까 우리의 연애 상황이 위기에 몰리게 될수 있을 거예요 억울하고요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지 너무 속상해지겠죠. 우리 둘은요. 정말 완벽해지려고 노력한 거 말고는 잘못이 없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함께 가려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면서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손잡고 나란히 걸어갈 동반자를 찾고 있으면서도요. 내가 업어주려고요. 내가 꼭 책임져주려고요. 희생해 주려고 그걸 내 상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대신에요 조금은 내 부족한 모습을 솔직하게 상대에게 오픈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내 상대가 그걸 이해해 주는 걸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고맙다라고 표현을 해줬다면요 내가 조금은 부족하지만 그런 나와 가줄 수 있냐고 라 부탁을 해봤다면요 그랬다면요 내 상대방도요 나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기쁨을 얻었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노력해 줌으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 둘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오픈하고 이해해 주면서 우리가 원하던 진짜 깊고 진한 사랑을 만들어 갈수 있었겠죠 처음부터 요 너무 잘 보이려고만 가식적으로 내 상대방에게 멋지게 보이려고만 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상대방에게 알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편하게 대할 수 있고요. 그 사람도 요 나라는 사람에게 가끔은 자기의 서운하거나 불편한 말을 했을 때덜 미안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부족한 부분을 내 상대방이 들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서운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밭이 형성될 수 있었겠죠. 남자인 나는요. 내 여자친구가 어느 날 참다참다 참다 터져서 나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을 때왜 그런 것들을 진작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속에 담아뒀냐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여자인 나도요. 내 남자친구가 지쳐서 어느 순간 시간을 갖자 이제 우리 그만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갑작스러운 통보를 했을 때나 역시 왜 그런 걸 그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한 번에 정리하냐라고 원망을 할 때도 있겠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시겠죠. 난 분명히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내 상대방도요 나한테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내 상대방이나 나나 내 상대방들에게 하는 말은요. 나는 정말 너한테 할수 있는 걸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젠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고 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었나요? 그렇게 해주길 바랬었나요? 사실 우리는 상대를 제대로 알기도 전에 멋지고 완벽해진 연애를 만들기 위한 노력만 해요. 그러면서 정작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기회를 놓치고 있고요.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고요. 상대가 나한테 기대고 싶을 때 기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는 연애가 우리의 연애를 완벽하게 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죠. 불안정하지만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안에서 우리 서로가 기대고 있어요 우리 연애는 잘갈수 있는 건데 우리는 너무 완벽해지려고만 애쓰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 고민만 자꾸 하면서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거라고요. 근데 정작 나는요? 내 상대방과 알아가고 맞춰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 혼자 죽어라 열심히 애만 쓰고 계신가요?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그 열심히 하는 노력을 완벽으로만 몰고 가지 마시고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요청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서 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내 단점을 알려주고 내 상대가 그 단점을 보완해 줄수 있고요. 그래야 내 상대도 자기의 단점을 나한테 편하게 이야기할수 있고요. 그때 나는 그 상대의 또 단점을 내가 보완해 주면서 우리의 연애가 차츰차츰 완벽해져 갈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애를 정말 잘 이어가고 싶고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요. 완벽해지기 위해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상대에게 표현을 해보고요. 그 상대의 도움을 받고 감사해보고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내 상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그 감사함을 꺼내 그 사람의 것들을 또 채워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연애가 점점 더 완벽하고 단단하고 안정적으로 가는 정말 우리가 꿈꿨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할 수 있는 연애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